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1탄에 이어서 오늘도 2탄 처음 1렙부터 다시 기억기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하던 부분이 제가 3렙까지 돼 있고 이버스트라이트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 이 부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작 지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퍼스트라이트 이 부분에 있지만 누군가는 이 모나치 블러프의 이런 구석에 있을 수 있어요 시작 시점이 다를 수 있는데 친구들끼리 시작 시점을 맞추고 싶다. 처음부터 튜토리오부터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아마 캐릭을 만들었다가 삭제했다가 반복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만나는 기도 메탈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 자 한번 해보죠. 오늘 퀘스트가 어디까지 였냐 오른쪽 화면 위에 퀘스트가 있죠. 스플린터스 온더 슈어 서치 뭐저쩌저쩌고 찾으래요. 쉼렉 뭐저저뭐 어, 문제 어, 모르겠지만 맵을 켜서 열면 여기 가서 뭘 찾으라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수 있죠. 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가고 음, 이렇게 카메라도 땡겨주고 네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퀘스트 내용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 여기서 뭔가를 모으래요. 음. 뭔가를 모으는게 있는것 같습니다 맵을 보니까 또 뭐가 생겼어요 이 맵에서 표시된 곳 근처를 한번 가볼게요 음... 뭘 찾으라는걸까요? 일단 뒤적뒤적하는데 이런건가? 어? 맞네? 방금 뭐가 반짝거리길래 아 어, 왜이렇게 많아? <웃음> 왜이렇게 많아 뭐가 반짝거리길래 어 눌렀는데 종이같은거 이 종이같은거를 찾는 퀘스트가 있나봐요 자 이거 찾고나니까? 여전히 근처에 어디일까요? 몬스터는 조금 무시해야 되고 어, 상자가 있다 왠지 이거일까? 근데 이렇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웃음> 너무 린치 당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튜토리얼 단계라 어렵지 않게 린치 속에서도 살아나왔습니다 이 상자인가?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전에 종이를 찾았기 때문에 이것도 종이 같은 게 아닐까? 어? 저기 아까 그 비슷한 게 있죠 이런 지형 지물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딱서 보면 여기인데 제가 눌러볼게요 오른쪽 화면 위에 이게 완료가 될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 맵을 보면 솔직히 아까 전에 여기 쯤에 있었으니까 완전 정확하진 않아요 그 정중앙에 서 있다고 해가지고 뭐그 퀘스트 대상 대상이나 목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약간의 검색 개인적인 검색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눈치껏 상자, 종이, 뭔가 반짝이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여기 보이죠 또? 이제 동그라미가 보이면서 여기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데 이런 거는 뭐 이게 영어라서 라거나 뭐 어렵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처음에 똑같이 겪는 과정이에요 한글이었어도 이건 솔직히 똑같이 어려웠을 겁니다 자 퀘스트가 바뀌었어요 어또뭘 찾아라 어, 뭘 찾아라는데 어디야 아, 맵을 보니까 여기가 아니네요 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되죠 일단 가보시죠 아 어, 몬스터들이 엄청 울어요 이렇게 자 자동달리기 키가 있습니다 자동달리기 키가 처음에는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그는 있죠 땡주두줄 되어있는거 그거일텐데 단축키를 편한걸로 바꾸세요 저는 뭘로 바꿨냐면 탭 위에 있고 숫자 1 왼쪽에 있는 그 슬래시 모양 있죠 저는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와서 또 반짝인 걸 찾은 김에 이렇게 스킬도 써주고 어 스킬이 취소됐네요 어 여기 뭔가 쓴다고나 아파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음식을 안 먹었네요 오늘 접속하고 3번 퀵슬롯에 있는 음식도 먹어주고 이 음식을 먹어야 제 체력바 위에 있는 20분이라고 써있는거 약간 곰탕같은 이미지가 있죠 20분동안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해보게 됩니다 어? 여기도 끝났습니다 자 여기도 끝났으니까 위로 올라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일단 자동달리기로 좀 편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1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단축키라던가 조작법 뭐 이런 맵 아니면 K 눌러서 볼수 있는 이런거 열심히 확인을 해보세요 이런것부터 확인해야 게임 나중에 할때 어려움이 없습니다 막 10, 20, 30 이랬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제일 기본기능이 뭔가를 모른다고 쳐요 뭐 맵을 보는 법을 몰라 퀘스트에 핀 꽂는 법을 몰라 그러면 약간 좀 뭐랄까 빠른 레벨업아 내가 30레벨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확인하고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퀘스트에 핀꽂는 법 제가 어제거에서 저번에 1편을 지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맵에서 우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j 를 눌러서 이 퀘스트 창을 켜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뭔가를 하는게 맞네요 맵을 켜보니까 근처이고 어, 콜렉트, 콜렉트. 뭔가를 모아 오래요. 방금 전에 종이 쪽지를 모았는데, 이번엔 뭐 있지? 어쨌든 상자가 있으니까, 반짝이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네요. 음, 이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어? 이거 뭐지? 또 반짝이는 게 있네? 칩스 플래그. 어? 퀘스트에 칩스 플래그라는 단어. 어, 좀더 쉽게 말하면 같은 문자 모양 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런게 있어요. 완료가 됐죠.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겁니다. 저라고 처음부터 물론 지금도 지금도 잘 모르는게 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두번째 하고 있지만 사실 기억도 잘 안나고 어? 저기 있네? 어쨌든 그냥 딱 가서 눈치껏 하는 겁니다. 눈치껏 제가 굉장히 눈치가 느리고 좀 둔한 편인데 제가 이 정도 하는 걸 보면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도 금방 하실 겁니다. 와 제가 포 소드앤실드 이 무기 숙련도가 벌써 4렙이 됐네요. 이렇게 절약 구간에서는 무기 숙련도도 금방금방 오릅니다. 그냥 별거 안한 것 같은데 신경 안썼는데 벌써 포인트가 두 개나 쌓였어요. 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도 있고 자 소드마스터 볼까요? 여기는 탱커 느낌이 나요. 디펜더. 그림도 방패야. 여기는? 어? 이거 뭐죠? 뒤로 찌르는 그 철권 요시미츠 그런 건가? 어, 이거 달려가서 찍는 건가? 뭐, 어쨌든 다 해보겠습니다. <웃음> 아, 이거, 뭐, 무슨 <웃음> 아 <웃음> 이거 무슨 모션이야? 아, 제가 소들실들을 본캐서도 안 해봐가지고. 무슨 모션이야? 세상에. 어쨌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옆에 거부터 해보죠어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아무도 안 맞았어요 자 아무튼 아무도 안 맞았지만 이렇게 마지막은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이쪽 보고 있어야 되네 어 어렵네 스킬이 자 일단 이 녀석들부터 처리를 하고요 빙글빙글 돌고 자, 이 위에 있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지나와 버렸죠? 자, 저기 반짝이는 게 있네요. 자. 자. 여기까지 먹으면 퀘스트가 또 변할까요? 완료가 됐네요. 완료가. 로라 정에게 가서 린치 님에게 가서 완료를 해 보겠습니다. 자동 달리기로 달려갑니다. 아, 제 기억에 의하면, 튜토리얼 반절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가고, 아 근데 배에 자네가 네개나 있네? 왠지 이 4군데를 다 보낼 것 같은 느낌. 제가 한두개째 아니면 세개째일것 같은데, 아, 왠지 여기까진 보낼 것 같아요. 어쨌든, 튜토리얼이니까, 배운다 라는 마인드로 해보겠습니다. 아, 보호를 perfect. 줬다. A... 오 color, 어? 잠깐만. 무기를 두 개를 낄수 있잖아요. 보호도 고힐 스태프도 있네? 뭘 해볼까요? 일단 보호를 좀 해보죠. 상자가 있어서? 어, 열었더니 아이템도 줬어요. 120짜리.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높네요. 해볼까요? 어, 약간... 스넬 났네 이거. 남전지 여전지 좀 확인이 좀 어렵네 이러니까. 어쨌든 어, 모자. 아, 아 점점. <웃음> 점점. 아주머니가 내가는 듯한 느낌? 어쨌든 손 장갑도 끼고 어, 점점 약간 그런 룩을 받아 버렸는데 어쨌든 자, 뭘해 보래요. 뉴 레코멘드 테러토리. 어. 퍼스트라이트, 에버폴, 모나치 블러프, 윈즈워드 M키를 눌러보래요 눌러보겠습니다 어? 뭐가 반짝입니다 테러터리 스탠딩 간단히 말해서 RPG 게임의 평판입니다 아 여기도 평판이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 지역별로 평판이 있고요이 평판을 눌러볼까요 퍼스트라이트에서 지금 1레벨이 됐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스탠딩게인 테라토리 스탠딩을 퍼스트라이트에 있는 동안 5% 더 얻습니다. 언 30.6% XP 게인 퍼스트라이트에 있는 동안 경험치를 3% 더 얻습니다. 게더링 스피드 5% 5%, 5 채집 속도가 5% 증가합니다. 이거는 하우스 오너십 You can own a house in first l i g h 당신은 퍼스트라이트에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음. 평판이 10 레벨이 돼야 된대요. 이 평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어 1레벨에 찍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고 2레벨에 찍을 수 있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1레벨부터 필요한 거 위주로 찍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찍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여기서 뭐가 낫냐? 경험치가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렙 금방입니다. 만렙 금방이에요. 경험치보다는 채집 창고 세금 관련된게 좋습니다 어 제가 이 버스트라이트에 집을 살것 같진 않아요 모르는 일이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 있는 것 중에서는 음 채집이 제일 낫네요 채집을 찍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어디로 가라고 하네요 또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아 잠깐만요 어 화살도 줬다 화살도 어 화살도 장착을 해야죠 화살과 총알을 장착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무기를 활을 꺼내볼게요 15발이 있다고 뜨고 조준점도 보이네요 이제부터는 FPS 게임이 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가서 가서 몬스터를 잡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를 가라고 하네요 이 물음표는 뭐냐 이 게임에 보면 이 점선으로 랜드마크 이 지역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는 이 캐스트 범위와는 전혀 달라요 그냥 이 지역의 이름인데요 이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물음표가 문양과 이름으로 소개글로 바뀌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험치도 조금 줍니다 여기서 아, 뭔가를 찾으라고 하네요 제가 활을 꺼내려고 했는데 너무 가까워서 일단 창을 꺼냈습니다 자활 어? 활도 능력치를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체력도 찍어주고 없습니다 처음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레벨업을 해야 되는데 우클릭을 누르면 이렇게 조준이 돼요 그리고 왼쪽 클릭을 누르면 발사도 되고 꾹당겨서 헤비어택 강공격이라고 하죠 어제 다 했었는데 이거를 머리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맞았어요 <웃음> <웃음> 화났다. 서로 이제 원거리 싸움이 돼버렸네요활 종류는 헤드샷 개념이 있기 때문에 활이나 머스켓은 헤드샷 개념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추면 더 좋습니다. 몇, 몇 마리만 더 잡으면 레벨업을 해서 스킬을 쓸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기 위에 있는 것도 맞추고 어!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 몬스터 무빙이 좋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그냥 검을 꺼내겠습니다. 아까 봤던 요상은그 요시미치 기술도 써주고 이동할 때 이런 것도 쓰고 자 갑니다 자이 여기가 맞겠죠 맞다는 믿음을 갖고 Search for the source of corruption 뭔가를 찾는데 c o r p t i o n 에 대한 정보를 찾으라고 하네요 c o r p t i o n 은이 뉴월드에 있는 어 하나의 그 몬스터 종류 중 하나예요 몬스터 종류 4개 중 하나이고 그리고 컬옵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게 될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또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텐데 맵에 보면 이런 빨간게 있어요 가면은 화면이 빨개지고 그리고 이상한 뭐 포탈, 촉수, 그리고 좀비같은 괴물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몬스터를 잡고 지역을 정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경험치와 아조스라는 중요한 화폐를 줍니다 네, 나중에 다 해보실 이해가 있을겁니다 어쨌든 간단하설명은 이렇게 하고 어? 잠깐 아까 제가 빨간거라고 했죠? 빨간게 있습니다 바로 이녀석이에요 이런것들을 커럽션, 커럽티드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타락한것들 뭐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습니다 탁탁 부숴주고 잠깐 활도 한번 쏴볼까요? 아 이건 경험치를 안주네요 자 경험치 여기서 팁 몬스터를 잡으면 레벨업과 무기 경험치를 받아요 지금 7 경험치와 7의 소드 마스터리 그 소드에 관련된 무기 숙련도 경험치를 받았죠 그리고 제가 무기를 쓰면 활을 쓰면 또 활로 줄거예요 근데 무기 두개를 돌아가면서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우가 3이 올랐고요 소드가 3이 오릅니다 무기 두가지를 써서 한마리의 몬스터를 잡으며 경험치를 반반 가져갑니다 어? 근데 왜7 줘야 되는데 3,3 줬지? 1은 어디 갔죠? <웃음> 어쨌든. <웃음> 어 어쨌든 어...어쨌든 다음 목표 r u t t 컬럽션 어? 머리 위에 노란 게 있어 마침 왠지 얘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머리 위에 다이아가 있으면 퀘스트 대상이다 아무래도 이 녀석인 것 같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저희는 영어보다는 이 그림찾기 슬링 그림 찾기 이런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녀석을 끝내로 줍니다 아이템도 주네요 자 상자도 있으니까 상자도 열어줄게요 자 노라린치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노라린치에게 돌아가보겠습니다 나가는 길이 있네요 자 오. 아까 마을 근처에서 보였던 보호도 있고 채팅창에서 뭔가 사람들이 뭐 커럽션 러닝 할 사람 뭐 커럽션 같이 할 사람 아이템 3,500원에 판상 도대체 뭐길래 3,500에 팔죠? 와우 와우 저런거 3,500원에 하는군요 제시가 들어갔습니다 3,000원에 산다고 제시가 들어간건가요? 아니야 아니야 <웃음> 같은 종류의 아이템인데 이게 스코어가 더 높아요 기어 스코어가 더 높은데 난 이걸 3,000에 팔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드도 하고 있어요 <웃음> 근데 세 번째 말이 올라왔어요 방금 두 번째로 3,000원에 올라온 거 500원에 되냐?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0원 물음표 하려다가 오타가 난것 같아요 솔직히 3,000원 너무했다 자어레벨업캐스 <목소리> 읽지 마세요 일단 수락하세요 <목소리> 오픈 더맵 디폴트 M M을 누르라고 하래요 단축키를 바꾸지 않았다면 M이란 뜻이죠 어? 갑자기 여기 벗어나서 여기 뭐가 찍혀있고 다른 데를 가는 것 같아요 토크 투 실비아 오크즈 오케? 오아케? 어쨌든 정확한 위치에 모르겠다 J를 눌러요 J를 눌러서 뷰 인맵 누르면 아 여길로 가라는 거였구나 어? 이 초록색 표시 기억나시나요? 노라 머리 위에 종종 있던 퀘스트 완료 표시입니다. 이렇게 마을에 표시가 있으면요. 이 마을에서 제가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마우스 대볼까요? 퀘스트 어베이블, 어베이러블이라고 해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숫자 0. 이거는 지금 여기 가면 수락할 수 있는 퀘스트가 0개 없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청록색으로 완료 색깔이 있죠? 퀘스트 레디 포 터닝. 퀘스트가 완료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게 한개있다 게 이런 뜻입니다 자, 리콜 투인 어? 여관으로 기, 귀환하는 기능인데 저는 여관을 안찍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래블 이 뉴월드에서는 아조스라는 화폐를 얻으면 이걸로 패스트트래블 마을과 마을 사이 혹은 중간에 어딘가에 숨어있어요 쉬린이라는 어,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과 마을을 모두 거점이라고 할게요 그 거점들을 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아조스 화폐를 통한 패스트 트래블 패스트 트래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창고도 볼수 있고요 세틀먼트 디테일 마을 정보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마을의 어떤 제작대가 몇 티어인지 세금은 얼마인지 집세 거래할때 거래 트레이딩 텍스 그리고 크래프팅비 제작비용 그리고 리파이닝피 정제비용 뭐 똑같습니다 1차 제작 2차 제작 보셔도 됩니다 이런 정보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들 그리고 이게 뭐냐 이 노란색 여기 가면은 사이드 퀘스트를 수락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수락 가능한 색깔 퀘스트랑 똑같죠 이거입니다 일단 여기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길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퀘스트 수락해보죠 자 어쨌든 튜토리얼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니까 음, 어제 30분에다가 오늘 한 지금 15분 쯤 지났을까요 네, 한 시간도 안 돼서 튜토리얼이 거의 끝납니다 처음에 잘 모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걸 보셨으면 쉽게 쉽게 할수 있겠죠 틀어놓고 제가 편집을 따로 안 하고 실시간 어, 타임라인으로 가니까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가면서 뭐어쩌 트러플 페버라는뭐 퀘스트가 어쩌고저쩌고 뭘 모으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락하고 봐요 저런 자세한 스토리까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기 있는 NPC의 사정은 제알바가 아닙니다 자 계속합니다 어저 앞에 누가 뛰어가고 있네 저분도 음 튜토리얼이 방금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몬스터가 따라와서 때리니까 응징을 하고 있나봐요 어 가죽 채집까지 알차게 하네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가죽, 가죽을 채, 채집하고 있고 뭐 주위에서 뭐돌 죽고 있는거야 나중에 그렇게 하게 되실겁니다 이 숙련도를 미리 올리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퀘스트를 뭘 받았네요 자동달리기를 하면서 퀘스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메인스토리가 있고요 여기를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댑니다 메인스토리가 중심이에요 저희는 레벨 3에 하는 거래요 어? 레벨 6이죠 지금 그러면 할만하겠다 이걸 할 거고요 이거는 어? 어? 둘다 퍼스트라이트에 있는데 사이드 퀘스트도 퍼스트라이트에서 3레벨 할수 있다 그러면은 내용을 봅시다 어? 뷰인맵이 없어 이거는 특정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할수 있어요 내용을 보면 뭔가를 장착하래요 그리고 토크2 누구랑 얘기를 하려뭐 아무튼 장착하랍니다 에키프터 스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쨌든 뭔진 모르지만 음, 저희는 메인스토리가 더 중요하니까 가봐요 일단 사이드스토리는 선택사항입니다 물론 사이드스토리도 필수적으로 하는게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하시게 될 거예요 메인스토리만 해서는 이 메인스토리가 제가 제 레벨에서는 제 장비에서는 못하는 구간이 옵니다 그럴때는 사이드스토리 여기에 있는 사이드, 팩션, 타운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마을로 계속 뛰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사이드스토리 내가 지금 안할거다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아. 맵에서 핀을 지우거나 여기서 언핀을 누르잖아요 자, 메인스토리 하나만 남았죠 오른쪽 화면에 다시 보여주고 싶다 핀 고정 그걸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맵을 열어서 보시면 세틀먼트가 하나 있고요 어딘가에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전쟁용이고 어, 이런 마을 개념이 아닙니다 전쟁용이니까 가셔도 전쟁하실때 빼고는 할게 없습니다 이 세틀먼트라고 써 있는 각 지역별로 세틀먼트라고 써 있는 곳이 그 지역의 마을입니다. 자. 어,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저거 어, 보긴 왔는데 어, 화면에서도 살짝 보이네요. 저길로 가라고. 나침판 위에도 보이고요. 40m. 가겠습니다. 자. 가서 말을 걸어서 퀘스트를 완료합니다 또 주는 거 그냥 일단 받습니다 어? 반짝이는 게 있네 이걸 하면 경험치를 줘요 이런 처음 보는 쪽지를 읽어보면 보이면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어? 퀘스트를 받자마자 누군가랑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토크2 어쩌고저쩌고 저게 완료가 돼 있어요 말만 하면 되나봐요 맵에서 확인도 하고 이 가면은 마을이 점점 이렇게 땡기면 안에 구조가 잘 보입니다 대면뭐 제작대 경매장 창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얘랑 말을 거기 전에 마을소개를 잠깐 할게요 마을마다 이 구조가 달라요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마을마다 어떻게 구조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마을마다 근데 있는건 똑같아요 구조는 달라도 구성용품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이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이뉴 월드 게임에 있는 세개의 진영 NPC입니다. 각 마을마다 파견되어 있어요. 여기서 NPC 중에서 하나의 팩션을 고르게 되면 그한 명과만 얘기할 겁니다. 이 마을 말고 다른 마을에 가도 다른 마을의 세틀먼트를 보라고 했죠?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어쨌든 마을의 문양에다가 마우스를 대보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이 상자같이 생긴거 탁 되면 스토로지 쉐드 창고 입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하네요 이거를 그실 타래 라고 하나요 네 아웃피팅 스테이션 옷 같은걸 만드는 곳입니다 피팅룸 이라고 생각하세요 룸 방직을 하는 곳입니다 실을 짜서 옷감을 만들어요 그리고 저울 트레이딩 포스트, 경매장입니다. 여기 게임 뉴 월드에는 상인이 없어요. 유저들이 만들거나 주워서 경매장에서 서로 거래만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마법 같은 건 아르케인 레퍼지터리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물약 같은 걸 만드는 마법과 관련된 곳 토끼 모양, 테너리, 가죽을 만드는 곳 자, 포지, 어, 뚝딱뚝딱 뭔가 철과 관련된 무기 무거 헤비 아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 딱 봐도 뭔가 인곳 그런 느낌이 나죠 스멜터 철을 녹여서 뭔가를 만드는 곳 자, 창고가 근데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나 있네요 그리고 스톤커팅 테이블 돌을 이제 석공을 하는 곳 그리고 워크샵 여기는 크래프트 어쩌고 저쩌고 뭐 무기도 만들고 집에 관련된 가구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타운 프로젝트 보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한번 보고 올게요 타운 프로젝트 보드는 어떤 마을, 마을이든지 가면 항상 확인하고 수행 가능한 좋은 퀘스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가서 게시판에 말을 걸면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수락해요. 자 볼까요? 헌트 엘크 3마리, 사슴 3마리 잡기, 물약 숨게 만들어서 배달하기, 무언가를 하기, 뭐, 늑대 15마리 헌트, 사냥하기. 그리고 이런 동물을 잡으면 레벨이 낮은 동물에선 로우하이드라는 제일 기본적인 가죽을 줍니다. 가죽 150개 모기, 깃털 20개 모기, 마을 근처에 있는 터키 7면조를 잡으면 됩니다. 만약에 퀘스트가, 아, 난 이거는 내 동선이나 내 스타일상 이 퀘스트를 하지 않아. 그러면 한번더 클릭하면 캔슬, 취소합니다. 한번더 확인하죠? 예스!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위에 이렇게 시간이 돌아가고 있어요 오른쪽 위에 구석에 이 시간이 다 되면 채워집니다 그래서 각종 퀘스트를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 그냥 받아서 다 해보시고 나중에 경험이 쌓이시면 어떤게 더 효과적인지 퀘스트에 따라서 이거를 취소하고 다시 받는 리로를 해서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거예요 타운 프로젝트 보드는 항상 잘 챙기세요 퀘스트 보면은 여기에도 타운 프로젝트 보드가 생겼죠? 다섯 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 인맵이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무슨 내용인지 특정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하르다 망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서 말을 걸면 어. 바로 말만 걸었는데 보상을 주네요 글래디스 본드라는 n p c 인데어 무슨 도끼를 준대요 s 체크인 o s 인이는 여관이에요. 체크인은 다들 아시죠? 방을 예약할 때 여행 갈때 체크인한다 하죠. 여관에 가서 체크인을 해봐라. 여관이 어디죠? 제가 말씀 안 i n 지만 마을마다 있는 이 초승달 초승달 모양을 찾아가면 됩니다. 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체크인, 체크인이 안 되어 있어요. 체크인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어, 말이 맞네요. 이걸 체크인하면 이 마을 마을의 여관을 설정하고 여관 기환이라는 여관 기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이 마을로 귀환을 합니다. 자, 게임 메뉴 보면은 리콜 투어왓처 타워. 지금은 안 바뀌어 있네요. 자, 어 뭘까요? 버그인가요? 자 리스트 좀 해주고 이게 NG같이 보이시겠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G 게임 해보신 분들 아실거예요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버그는 게임을 재접속하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뭔가가 잘 안된다 싶으면 일단 재접속을 해보세요 하던게 안된다? 재접속 뭔가 찝찝하다? 재접속 이상해 보일수도 있지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게스트 레지, 레지스트레이션 짭짭짭 너 여기다 체크인 할거야? 예스 자, 리스폰 포인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버스트라이트는 당신의 리콜 포인트 귀환 포인트입니다 자 ESC 눌러볼까요? 리콜2인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뭐 왓처타워였나요 이걸 누르면 퍼스트라이트로 리콜할거예요 예스 아 이렇게 되네요 시간이 지나면 마을에 도착합니다 자 일단 전 취소하고 일단 퀘스트를 또 완료해보겠습니다 7레벨이 됐어요 그리고 도끼도 줬어요 도끼는 채집도구입니다 어? 이건 언제 줬죠? 시클 어제 2번 퀘스트에 있는게 에퀴 더 시클 어그 장착하는 이 머리 위에 퀘스트 아이템이라고 떠있네요 다 더블클릭해도 되고 드래그해도 되고 장착합니다 어 가죽에 관련된 타운 프로젝트도 아까 있었죠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퀘스트 두개네요 일단 뭘 할까 고민이 되면 동선을 봅니다 마을에 있는데 마을에 퀘스트가 있어요 이것부터 하죠 1번 퀘스트 오픈 더 트레이딩 포스트 아 경매장을 사용해보라고 하네요 아까 경매장은 제가 이 저울이라고 했죠 마침 표도 이 표시로도 도이표 알려줍니다 가서 경매장에 가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경매장이 이렇다고 하네요 이 경매장에 관련된 사용법은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더 스토리지 쉐드 이번에 스토리지 쉐드 창고를 가라고 하네요 자 창고가 어딨냐 계속 맵을 보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고가 여기 있습니다 창고가 이렇게 조촐합니다 그래도 자물쇠는 크게 있네요 자 말을 걸었죠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토크 투 글래디스 본드 글래디스 본드에 돌아간 이거 뭐야 왼 소가 있는데 어? 말을 걸수 있어요 세리가 말을 걸어볼까요? 이이 사람이, 이,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해볼게요 음 우유를 줬어요 우유는 나중에 쿠킹의 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할때자여기까 해보면 또 뭔가를 주네요 아직 튜토리얼 과정 중이라 그런지 뭔가 자꾸 채집재료를 공짜로 줍니다 말만 하고 다니는데 체집제를 줘요 마을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려줄 겸 그리고 저, 제가 처음에 게임할 때 필요한 채집도구를 줄겸 이런 튜토리얼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튜토리얼이고 아직은 뭔가를 알려주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신다면 뭔가 이걸 진행하는데 더 편하실 겁니다 어? 뭐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2번이? 아! 이번은 사이드 캐스트군요 저는 1번을 하고 있죠. 그럼 다시 해볼게요. 1번이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어? 1번이 뷰 인맵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2번을 보고 내가 헷갈렸구나 했습니다. 뷰 인맵이 없으면 내용을 보죠. 자 gather stone, gather 모으라 모아라. 스톤을 마이닝 볼더. 마이닝 볼더라는 걸 해서 스톤을 모아라. gather 로하이드. 가죽을 모아라. 스키닝 보어즈 앤 울브즈 이 보어 아시죠? 저희가 잡았던 그 멧돼지 그리고 늑대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얻어라 g e 그린우드 e e n w o o d from bushes or tree. 이거 해봤던 거예요 부시와 나무에서 그린우드를 모아라 그리고 돌아와라 말을 걸어라 이러고 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 부시와 나무는 지금 눈에도 보이죠? 저것들이고 그리고 로우하이드 가죽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동물을 잡으면 있다고 했죠? 설명에도 멧돼지와 늑대를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더스톤 바이 마이닝 폴더스. 돌을 캐라고 하네요. 어,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시. 부시에서 그레우드를 얻을 수 있고요. 나무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나무를 베고 있는데 끔찍하네요. 한 손으로 나무를 베고 있어요. 왼손은 놀고 있어요. 아하, 오른손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가요? 어쨌든 한 손으로 끔찍하게 베고 있는데 이거는 1티어라 그렇고 2티어 도끼를 얻게 되면 두 손으로 벨 겁니다.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모션에도 디테일한 차이를 주고 있네요. 어쨌든 나무를 먼저 모아 보겠습니다. 한번 캘때한 4개씩 주는 것 같아요. 어? 이번엔 근데 더 오래 걸리네요. 이 나무의 사이즈마다 캐는 시간이 달라지나 봐요. 그러면 주는 양도 다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반절이 지났는데 진짜 조금씩 올라요. 제가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테러터리스팅경걸린거 오! 또 하나 있네. 아까 채집을 올렸는데 어쨌든 다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하냐? 어, 거래할 때 세금 감소 제작할 때 세금 감소 스토리지 25 하, 기본 마을에서는 일단 제가 이 마을을 어, 주력 마을로 쓸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찍고 모으는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창고는 항상 옳아요 창고를 찍겠습니다 어? 방금 나무를 한 17개 받았나봐요 2 0몇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오래 걸리니까 더 많이 주나보네요 자 이렇게 나무를 또 베고 있습니다 나무가 꽉 찼고요 음 하나가 끝났어요 자 가죽을 어 이미 10개를 갖고 있네요 뭔가 가죽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겠어요 어디 사냥감이 없나 슥 돌아다닙니다 저 멀리 사람만 보이고요 어이 아이디가 빨간분은 뭐냐 PVP 모드를 켰다는 거예요 보라색 이건 뭐냐 이 아까 제가 팩션이란게 있다고 했죠 세개의 진영이 있는데 보라색 진영 신디케이트 유저인겁니다 자 활드 한발 쓰고 간에 기별도 안가지만 자부어와 울프에게서 잡으라고 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꼭 걔네를 잡아야 되는건지 가죽만 얻으면 되는건지 잡고 가죽을 벗깁니다 제가 가죽을 벗길 수 있는건 가죽을 벗길 때 필요한 채집도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생활과 관련된 체집에는 그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어? 보어와 울부지에게 얻으라고 했는데 방금 머리 위에 네모난 표시도 없었는데 어쨌든 얘가 가죽을 주기 때문에 가죽을 얻으니까 끝났어요. 아 이런 약간 뭐랄까요 되게 딱꽉 막힌 퀘스트 진행이 아니라 약간 유연한 사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죽을 얻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죽을 얻어봐야겠다. 뭐 이런 자 마지막으로 돌을 모으라고 했죠. 어? 볼더 볼더, 이 볼더에, 볼더를 캐서 스톤을 모으라고 했어요. 근데 빨간색 표시가 될고안 돼요. No equipped pick 뭔가를 장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돌도 캐는 거기 때문에 캐는데 필요한 채집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베스팅 할때 쓰는 채집 도구, 채집할 때 가죽 벗길때 스키닝 나무 깰 때, 나무를 캘때 로깅 그 다음에 광석을 캘때 마이닝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키니까 어 끔찍하게 한 손으로 여전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고 있는데 이큰 돌을 저렇게 해도 캘 수가 있나 봐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캐고 있는데 음, 거의 다 캤네요. 되게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뭔가 많이 주려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개를 줄지? 26개를 줬네요. 40개 중에. 아잘 선택했어요 자또 캡니다 계속 뚝딱뚝딱 캡니다 거의 다 캤습니다 자 완료가 됐고요 잠깐만 또뭘 모으래요 크래프트 크래프트 크래프트 아 모으는게 아니라 크래프트 제작하라고 하네요 자 제작을 하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음, 제작은 이 마을에서 하는 건데 이번엔 친절하게 아까 하던 걸 그대로 똑같이 이어서 제작대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아까 경매장 창고에 이어서 제작대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래프트 팀버, 크래프트 팀버 앤 우드샵, 우드샵에서 팀버를 만들어라. 스톤 커팅 테이블에서 스톤 블럭을 만들어라. 테너리에서 코어스 레더라는 가죽 아이템을 만들어라. 가보겠습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자, 마을에 들어왔고요. 마을에 들어왔으니까 자, 봅시다. 음. 테너리가 이쪽에 있다고 합니다. 어, 빛나는 쪽지 눌러서 경험치 좀 체크해 주고. 자, 어, 잠깐. 뭐야? 어, 스쳐가는데 김지훈이라는 NPC가 있네요 한국분인가봐요 어 근데 약간 스타일은 음, 약간 몽골의 기마족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김지훈씨가 계십니다 굉장히 좀 어, 락같은거 할것 락 같은, 같은 헤비메탈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여긴가봐요 테너리 아이 가죽 널어놓은 곳이 가죽공방인가 봅니다 가죽공방 코스레더 이걸 만들라고 했죠 마침 노란색 표시도 있고요 크래프트 합니다 다섯 개 만들 수 있어서 일단 다섯 개다 만들었어요 몇개만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었습니다 완료 했고요 그리고 다른 거 뒤에 있네요 쭉 가서 쭉 가서 어 나무가 있네요 우드샵 인가봐요 자 이걸로 또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어 봅니다 우드워킹이라는 숙련도도 올라갔고요. 또 완료했습니다. 자, 스톤 스톤에 관련된 것만 남았는데 이 뒤쪽에 있네요. 자, 가서 음. 둘곳 중에 하나인데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네요. 한 번에 뽑았습니다. 스톤 블록을 또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재료로 어떤 제작대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마을 구조도 확인해 봐라. 이렇게. 친절하게 튜토리얼 과정 안에 있습니다 몇번 하면은 영어 필요 없고 본능적으로 찾아갈 겁니다 자토크투 실비아 실비아에게 갑니다 자 가는 길에 또뭘 체크해야 될까요 가는 길에 마침 타운 프로젝트 보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괜히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아 완료된 게 없네요 근데 아까 여기 비어져 있던 게 채워졌어요 아 한번 수락해 보죠 근데 솔직히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걸 취소할 거예요 필요 없는 걸 필요 없는 걸 취소해서 제 원하는 걸 뽑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가서 여기서 퀘스트를 완료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도 30분이 되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튜토리얼 3탄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1편을 보고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지금 저부 제가 하고 있는 이 과정보다 앞서 가셨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생각보다 조금만 도움받아도 아니면 직접 해보니 쉽다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어디 사냥터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